加油加油 아... 오메이 마을 축제 비슷한 들어먹고 그런데 신당의 제사도 지금 유난히 새거운 거 보니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두개 남았어 여기는 해바라오천 고섭병이 오고있어 <웃음> 언니가 얘해 줬잖아 뱀이 많다고 본쪽으로 위에 전망은 보면 예뻐고을것 같아 뱀 나와 <웃음> 와, 신내가 다 보이네. 와, 와, 이야, 되게 느낌 있다. 우와, 와 대박이다. 여기. 따라 해멀래 캠핑가 빠졌네 빠졌어? 저기가 비양나무 자생지래. 네. 와와 와야 돼와 돼. 그말 많이 들었다 다른 데 보다 엄청 크게 그냥 많이 들었네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했구나 우와. <웃음> 우리 삼촌이 술 한잔하셔가지고 망해주셨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술 드실 때 먹어야겠다.